하나님이 간절한 소홀히 먹였어요. 구원받는게 소홀이다. 하나님의 소홀이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알라. 나를 알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하나님을 누구만을 통해서 예수, 예, 예수를 통해서 알지 그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게 지식과 지,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학박사가 되고 똑똑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 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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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음을 전에도안 믿고 이 사람들 정말 심판 못 받을 텐데 속 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거기 성전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딱 체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같이 똑같이 죽을 죄인입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단 숯불로 내 입술을 칠해주세요. 회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발견하면 자기 자신을 알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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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나 실제로 하나님잘 몰라요 어, 뭐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개는 할수 있겠지만 은 일반적으로 대답 못해요 생각만 그냥 어, 맨, 맨돌고 있어요 네? 딱 자려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흐름은 너거 흥얼 하나님이 누구다 못왜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 바탕이 거든요 그러니까 막 귀신에 끌려가고 이단에 끌려가고 조금만 언제리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탄식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때내서 그만둘 수도 없고 어, 또 믿지 리는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아야 권 받고 최고의 지식을갖게 되고,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면문제가싹 해결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l 문하박국이라는 그 선지자가 요어 l 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앙재는잘하는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어, 신앙 a 뭐 n i m 고막신앙는한 a n 하고악한 사람들은 막 얼굴에 기름기도 흘고뭐 l 문하고 장사도 막 돈도 잘 벌고. 이게 정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항의하고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막 항의를 해요. 나 머리 밖고 죽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막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딱나타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따 하니까 하박고 끝을 보세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내오양간에 돼지가 없떤지내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떤지 모아나무 열매가 없떤지 하,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분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수많은 게다 보는 게다 문제야. 딱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문제들게 그것도 마음이 편하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왜 하나님을 안 가르쳐주느냐 이거예요. 큰날가지막탁 부러지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면 다섯 가지. 그런데 가 대문자 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소문자 가드 쓰면 복수도 고 소문자 쓰지. 이건 잡신대로. 수많은 잡신과 하나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 잡신이 아니에요. 일본에 가면 1억 2천. 1억 2천에 신이 있어요. 국민들 한 사람이 다 신을 가지고 있어요. 물신, 붓도막 귀신, 뭐떡 귀신 화장실 귀신 별 귀신이 다 있어요. 까마귀 귀신 도다 있어요. 얼마나 뭐, 뭐 귀신이 많아요. 그런데 어, 그런 잡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요 잡신 믿는 게 아니에요. 데요걸 믿는다는 걸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분하나님근 그런데 갓 대문자 갓이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이름이 여와 하나님요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이 공통으로 쓰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여호와 여호와. 예수. 예 예수 여호와. 아 그래서 어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다음에 존재 존재 존재는 사무일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를 해요? 아, 셋이 아한 분으로 존재를. 해요. 아, 아, 셋도아니고 하나도 아니에요. 셋이 하나로 그래서 세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뭡니까? 묻지 마세요 믿을 진리에 성경은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몇 가지 진리? 두 가지 네.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믿을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행할 진리가 있어요 행할 진리 믿을 진리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믿어버립니다 믿을 진리 하나님의 존재를 어우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계산하고 따지고 알아보려고 좀 하세요. 사물일체 믿어버립니다. 리 그럼 다음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성경이 탁탁탁 다 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창조했다. 그러면 그걸 못 믿으면 창세기 성경 1장절 문턱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그걸 창조하느냐뭐 어떻게 무에서 육가 나오냐, 느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으라그 말이에요 믿어야 한다 다섯 시절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과학은요 과학은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믿어야, 믿어야 아는 한다. 거예요 다시 한번 과학은 알아야, 알아야 믿지 않아요 근데 신앙은 믿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행할 질리는 이해가 돼요 네 아내를 사랑하라 오뭐 이해가 되그렇죠 그걸 행동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생만지 손나번딱 훅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참? 예, 그래서 어, 삼일체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는요. 피조물의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따지지 마세요. 그냥 믿, 믿을 진리예 삼일체. 삼일체 부담, 부정하면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 어, 그 다음에 능력은 뭐예요. 창조자만, <목소리> 창조자 하나 창조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와요 하나님이다허는 get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모든 것은 피 e t away. Hanan, get away. Hanan, get away. Hanan, get away. h a n 지 n 지 e t away. 전 a n a n get away. Hanan, g 어, 이름은 뭐? 여호와 하나님 존재는? 상을체 하나님 여러분 13, 13절잖아요 고린도서 13, 13절 우리가 축도할 때상을째의눈로 축도를 해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어, 성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상일체 여러분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 있어요 그냥 보로만 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운동인가를 다 나왔지, 그시죠 네. 근데 여러분이 교재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보다 이름이라고 써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존재는 삼위일 하나님. 그다음에 능력은 창조자 하나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 지켜주시고 이렇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버지 시간 가르치는 우리 박태웅 선생님에게 성령의 지혜 주셔서 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아버지 올바로 잘갈르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네.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줄 준비사옵니다. 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정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 잘 쓰임받는 의리 모델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도 함께 준비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네. 아, 네. 네. 아, 우리가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핵심을 찾는 것니다 핵심.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핵심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를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은 핵심을 잘아는데 우선 모든 진리는 이렇게 핵심이 있습니다. 줄기, 기둥처럼 핵심 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의 가지가 a, b, c, d, e 다섯 가지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원줄기를 붙잡고 있으면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어, 어, 가지들 때 나와서 이파리들이 많이 매달리죠.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하다가 지쳐버리는 것은 이파리부터 연구를 시작해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웃음>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이 책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어, 핵심 주제를 딱 설정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성령님, 말씀 이렇게. 그러면 어, 거기에서 핵심 진리를 다섯 개. 아, A, B, C, D, E 다섯 개. 이렇게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는 나머지 줄기는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섯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붙어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학자가 되려고 그러면 음, 이거 다 읽어서 아셔야 되고 그냥 한번딱 읽으면 이 다섯 가지만 전체 줄기에서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 나머지는 시간이 걸리면 자동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알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이파리부터 이렇게 접근해서 줄기로 가면 지쳐서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공부를 할 때는 어, 목차를 딱 보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책이 읽기지 않습니까? 책이 있으면 제일 먼저 목차를 딱 보면 줄기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줄기에서 핵심, 역점만 핵심을 딱딱하게 해서 한권 전체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 그런데 페이지마다 피지, 제게 뭐라고 그면 아, 앞부분 나가다가 뒷부분 하시는 것도 끝나 버려요. 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어, 주제를 하나 설정을 하고 이런데 우리는더 워드, 더 바이블. 아, 말씀이 뭐냐? 성경이 뭐냐? 이렇게 하면 다섯 가지 말씀이 뭐냐? 성경이 뭐냐? 이 주제를 딱 설정하고 그 내용을 다섯 가지로 펼쳐 놓는 거요 다섯 가지. 그래서 우리가 첫과에 뭐냐면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 말씀으로 또 출발하자면 다무너져 흔들려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를 우리가 알자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과 추측과 감정,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헤매 이건 고만둘 수도 없고 안 고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 성경이 뭐냐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뭐냐를 신학교에서 잘안 가르세요. 교회에서도 잘안 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성경이 무엇이냐 6 6권 성경이 무엇이냐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예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말씀이란성경 그 근거를 반드시 어디서 돼야 하면 성경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돼야지. 아, 박목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대가지고. 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요건 이제 증거 구절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하나님 말씀 근거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다가 다 뽑아놨어 요 여러분 교재에다가 다 뽑아놨어. 이왜 뽑느냐 하면 어, 원주민들을 선교나서 가실 때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책한 권만 있으면 조직적으로 딱돼 있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기록, 기록해놨지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정리가 딱 돼. 이한 권만 있으면 원주민 지도자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동할 수 있고 암성도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부름 이렇게 해놨습니다. 베드로 서1장 21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냥 우연히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가지고 쓴 것이다.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딱될줄알아준 된다고요. 근데 우선 이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면 이 성경 구절까지를 기억하는 게 좋다. 두번째는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 누구 얘기냐? 내용이지, 이제. 내용. 내용. 하나님이 기록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내용이 뭐냐면 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예 수님을 통해서 구원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예수님이 창조하셨구나 아, 그리고 아 양이 한 마리 죽었다. 아, 이게 예수의 십자가 상징이로나 이게 자꾸 많이 찾을수록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최초의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 게어디죠요 상세기 3장 15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군방본 없다. 하나님이 군 하겠다.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고 구원 하겠다는 약속이 최초에 어디 나와요? 상세기 3장 15절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은 거기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게 당해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 이게 이제 최초로 약속이 되고 이것을 뭐 구약을 통해서 말하고 신약을 통해서 말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말하고 전쟁을 통해서도 말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고 그리고 성경의 얘기는 전부 다 무슨 얘기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게 다걸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중심은, 성경의 중심은 찬세기 3장 15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흘러나가서 완성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원천이 얘기요 샘물이라는 말이죠. 샘물.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강도 되고 바다도 되고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고 참여야 돼요. 세 번째는 구원의 말씀이죠. 기모대 자, 구석 3장 15절에 어, 예수 아 믿음으로 가면 구원을 받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성경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려고 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어요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은혜라고 했요 특별은혜 그런데 특별은혜가 바로 성경이에요 어, 특별히 에, 은혜를 이제 보통 다 사람들이 뭐 죄인이든지 선인이든지 뭐 도둑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은 그냥 사는 뭐 비를 내려주시고 주시고, 자기 땀 흘리시고 이거 지혜를 주시고 의사 뭐 치료받고 일반 은총 속에서 악인이나 저기이또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통 은혜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무슨 은혜로 살아가지죠 하나님의 일반 은혜, 보통 은혜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의 살려내요. 살려내요.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특별히 은혜를 베부셔서 살려내요. 그것을 특별 은혜라고 하는데 특별 은혜를 모르자면 성경이 깨달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뭐예요? 특별 은혜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해요. 두 번째는 성경의 내용이 누구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 은혜가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 가지는 첫째 성경, 예수님, 성령 요세 가지는 누구한테만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꼭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을 사람에게만 딱 주는 거예요. 요세 가지는 무슨 은혜라고 한다? 특별론에 그렇죠. 종교도 일반론에 의사도 일반론에 과학도 일반론에 세상 사람들이죠 뭐 도덕 다 일반론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잠시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 사랑을 주는 것은 특별론에인데 특별론의 도구가 세 가지 성경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자 일반론에가 뭐다 하는 것도 배우고 특별론에가 뭐다 것도 배웠어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일반인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특별인에 음, 네.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베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이 다세 번째는 신앙과 생활이죠.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 신앙과 생활의 표준. 표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의 표준을 따라 살면 베스트웨이로 하는 길이에요. 베스트웨이. 자, 그래서 신앙과 설마의 표준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판단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로 판단하면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판단할 때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기가 쉽죠. 그래서 해석하는 걸잘 배워야 되는 거지요 어저께 뭐랬어요? 가변 진리와 불변 진리를 불비하는 데 이걸 혼동하니까 표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헷갈려 버립니다. 해석을 잘 못하니까. 자,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표지입니다. 성경 어디 있냐디모데서 3장 16, 17절에 있다. 그리고 해당되는 성경들에게또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에는. 그러니까 요 주제를 알고 읽어보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그러다 그러니까 읽었는데 이 주제를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나하고 이 말씀하고 무슨 관계이냐? 아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난 영혼이 성장하고, 건강하고, 자라게 하는 능력을 파워, 힘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공부해야되냐이 공부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여러분이 이 i m r 이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파워. 그래서, 영적인 영혼의 양식인데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이 인용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n 떡6 0만 n g young, 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 것이다. 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고 아,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어서 그래야 산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산다. 아, 이렇게 해서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영과 육의 존재인데 육은 빵을 먹고 영은 뭘 먹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럼 진짜 성경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면서 이건 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어디냐면 세 가지, 세계관이 여러분에게 했고 그 교재에 설명이 나와요. 제가 이걸 아, 알아보는 걸같는데이 성경을 따라 이렇게 다섯 가지를 따라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그얘지요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어 최초의 하나님이 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 이제 만물을 만들고 만물을 만들고 이 만물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 이 우주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냐면 세계관이라는 것이 세계를 보는 마음의 눈이에요. 눈. 사람에는 지적인 눈이 있어요. 궁금하니 하면 아, 어, 이제 지식, 예술이 발전해요. 아, 어, 그다음에 영안의 눈이 있어요. 영안의 눈이 열리면 초월 세계, 하나님에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요. 영적인 세계. 그런데 육안의 눈이 있으면 현실을 봐요. 아, 예수님장님 여기 있구나. 누가 이렇게 육안 눈이 있어요. 아, 그리고 심안이 있어요. 자기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어, 사람은이 마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의 생각이 되니까 어, 바라보는 관점,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에 따라 사람은 행동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이, 생각의 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고 요 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고 만물, 이 자연 중심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고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세계를, 세계 모든 일을 누가 움직여요? 주인공이 하나님이 다 씁니다. 있죠? 아 카트리나 태풍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저 캐시미르에서 이저 지진이 일어났는데 3, 4천 명이 지금 깔려 버렸어요.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홍수 하나 가지고 산인 모전데몇천 명이 지금 깔려 버렸어요. 땅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카트리나 태풍이 얼마나 심했어요. 뭐 한국도 지금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님 모실 때가 가까운 것.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어이구 뭐 재난이 생겼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그 재난 쪽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리가 그래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관리하고 지배할 때 누구를 통해서냐면 어, 여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관리하신다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이 마찬가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냐면 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성경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성경으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우리의 손바닥에 다 보여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가 보여요? 지구의 운명이 보여요. 사람의 운명과 지구의 운명과 지옥과 천명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이게 사람들은 성경을 오래된 책이라 해가지고 고리터분한 책으로 생각하고 성경의 가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1600년대까지 16세기까지 어, 얼마 안됐죠? 어, 마이틴 노터가종교개혁을 하기 조금 전에 16세기까지도 지구는 이렇게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의 끝에 나가면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포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섬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평평한 데 멀리 나가면 어떻게 요 떨어져서 다 지옥과는 죽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런데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게 평평한 게아니라 이게 둥글다 이게 공중에 떠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천지교에서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 과거에는 다 모든 전세계 사람들이 지구가 떻게다고 생각해? 평평하고 생각하니까 멀리 못 나가야 돼 아주 왜소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거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 여기에서 출발하면 둥글기 때문에 돌아가지고 제자리올수 있다. 그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콜럼버스예요 콜룸버스. 그러니까 뭐래세계 항해를 시작하여 미신대륙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 지금은 지구가 평평하다 믿는 사람 없잖아요. 생각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16세기까지인데 몇 천년 전에 성경은 이미 지구가 둥글고 공중에 떠있다. 그리고 자전공전을 하고 있다. 그게 다 나와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식한 짓을 했느냐 하면 성경을 천주교에서 안가르쳤어요 아,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에서 성경을 천주교에서 할 때에 설교를 뭐라고 해요? 라틴말로 해버려요. 그래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냥 예식만 참석하고 막 거룩한 척하고 나가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본지를 몰라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안 가르시면 성도들 다 떠나버리니까 성경 좀 얘기하고 가르치지요. 원래는 교황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데 성경으로 보면은 지구까지 한 눈에 다 보여요. 공중에 떠있다지다 보여. 지구의 운명 마지막 구은 깨져 없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어 다니엘은 에, 이렇게 앞으로는 이 교통이 발전하고 정보사회가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면서 지식계 지식을 다하면서 정보가 컴퓨터 정보화 시대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을 벌써 2700년 전에 누가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성경에 다니엘서 12장 7절 로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1980년도에 가가지고 엘빈 토플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제 찾아 이 얘기를 해요. 그래 사람들은 그걸 또못 믿어. 근데 지금은 뭐해 벌써 정보 세상이 엄청 막 엄청 바뀌고 막무지무지게 바뀐다고요. 컴퓨터 하나에 전 세계 정보를 다시 넣업버거니요 아주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세계관을 는 사람들은 미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아주 발전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데 이 성경적 세계에 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연중심 이 만물이 주인이다.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서 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자연을 무시할 수 없고 이 우주의 주인은 자연이다. 뭐 태풍, 폭풍, 지진 이런 거 어떻게 인간이 감당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지진이 일어나고 뭐 내송물이 일어막 두려워요. 그래서 이 어, 자연을 신으로 섬겨버리면 그냥 신으로 섬겨버려. 이거는 이제 자연, 예, 자연을 거슬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연의 파워, 힘을 거슬 사람 없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신으로 삼고 이걸 섬겨서 우상 숭배가 이래. 물신, 무슨 바람신, 뭐 태양신 해가지고 이걸 섬기니까 이거는 우상에 빠져버리고 한다. 여기 이제 신도교, 어, 불교가 이런 사상이 다 젖어. 아시아, 동방 종교가 다 이런 데 젖어 있어. 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인간중심이라는 거죠. 인간중심. 인간중심은 이 지구의 이 세계의 모든 주인공은 인간이다. 인간은 바로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성을 개발하면 어,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고 아주 환상적인 세계를 인간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과학만능주의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만능주의는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세계가 발전하고 지금 뭐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해도 이번에 미국 사람들이 타고 소련에서 달나라 지금 여행을 떠났어요 지금요 그런데 태풍 요거 하나 못 막아요 지금 카트리나에 분태풍이 세력에 얻은다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폭탄에 2만 대 2만 대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걸 근데 그걸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우리가 뭐 인간 중심의 세계는 사실은 이게 별 볼일 아닌데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세계에 빠져있고 요새가 이제 컴퓨터 시대니까 여기에 빠져있다고요. 아니면 자연중심이 뭐 아주 네판 같은 나라는요. 아, 여러분 거기서 누가 나갔던 불교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무지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벽닦게 하나 못, 못 만들어요. 이런 거 하나 못만들다 거기서 그냥 기계에다 놓고 누면 되는 데 이거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런 날라가지고 어, 이제. 야 이거 병딱이 내가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이제 탁해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중심 세계관 우리 기독교 중심 세계관인 성경 중심의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하면 하나님 말씀, 예수 말씀 구원 말씀, 신앙 품의 말씀 영원의 말씀 요 다섯 가지는 뭐? 내가 알고 상대방이 갈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지도자들라면 여기 성경구절 을 하나씩은 기억하라 고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면서 요한복5장3 0십구점오니까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중에 성경 을 열심히 읽는데 성경이 중국이 나라. 그러면 시편과 아, 무슨 뭐 구약성경 다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 누구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언서, 율법서, 무슨 창세기 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딱보문이 나와 있고, 어, 여러분들, 이 이제 어, 요것이 이제 서론적으로 설명인데, 이거 몰라도 괜찮은거 아니에요? 이거 서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걸 왜 넣느냐? 요새 이 학설이 현대 신학에서 엄청 발전하게 하는데, 이 과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성경만 타오는 게 아니라 현대 신학의 동향까지를 다 첨단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말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신학의 방향까지를 연다 했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도대체 prayer, 기도가 뭐냐 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대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고 이렇게 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안 만나요. 말도 안 하고 안 만나요. 그러면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안 깊어지겠어요? 여러분 이웃사촌이에요. 아무리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가까워요. 친척보다. 자 그래서 자꾸 만나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뭐 교제를 하고 같이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다? 기도다. 그 말이에요. 달라고 뭐 요청하는 거 그게 우리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걸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 하나님과 교제,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기도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 그러니까 자꾸 관계를 서로가 잘 알아가잖아요. 기도하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아, 사실 내가요. 아버지 내 훨씬 탈의하게 내가 이런 문제가있습니다 자기 속을 털어놓고 얘기도 하는 게 바로 기, 기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다 하는 걸 아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 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와를 불러는 거지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 잡신이 많으니까 잡신이 많으니까 뭐를 부르는 게 좋다고 했어요? 여와 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아버지로서의 관계 자녀로서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여와 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드는습관은 길러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잡신이 침투하지 못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마귀가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다 정신병도 미쳐서 그런 도 있어요. 막 열정적으로 가다가 어, 악령에 확 뚫어오는 거예요. 정형적으로 기도하다가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시아이 거니고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기도는 귀신이 응답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나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관계가 안되는데 어, 하나님하고 신을 불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요. 그럼 누가 응답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만 자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수 있다, 그말이에다자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 고루카시한 하나님 여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찬양은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